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검 3프로목사 양희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군 선생님의 찍먹신약. 네.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카메라가 조금 아래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또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더 위로, 그렇죠. 몸이 몸이 위로. 네, 몸이 위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 자, 그러면 오늘은, 음, 네,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것 같은데, 그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에 따른 1차 여행. 이, 요, 요거를 오늘 다뤄주시겠다고. 예. 네. 바울의 일차성경. 바울이 선교여행을 네 번을 다녔잖아요. 예, 알려져 있는데 로마까뭐세 번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네세 번과 네 번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일차 여행이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어디 머물러가지고 선교인 생활을 이제 끝냈고, 예. 안디옥이나 뭐 다마세계 거기 이제 머물면서 그 동네에서 주로 성교하던 생활을 이제 끝장내고 네. 바울이 그냥 정말로 혼자 완전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 이렇게 머물지 않고 쭉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음네 예, 독립했다. 독립해가지고. 예. 독립. 네. 음 어느 공동체의 지원을 받고 어 계약을 해서 성교한 게 아니고 완전히 본인이 어 100% 책임을 지면서 어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누구 지시받거나 계약한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혼자 한 거예요. 막. 그렇게 해도 되는 시절이었습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체제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음. 지금 바울 시절에는 목사, 신부가 없었죠. 요새 말로 하면 네. 교회 조직도 없고 맞아요. 이 교회 저 교회의 권력구조 이런 것도 없고 의무도 없고 하니까 네.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선교한 시절이었어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예, 아직 없었어요. 아직 지금 우리 예수운동은 유다교 안에 아직 있어요. 아, 여기서 네. 이제 튀쳐나가고 갈등이 생긴 시절이지만 네. 우리 바울 죽기 전까지 아직 교회가 탄생은 아직 아니에요. 음, 이거 잘 모르면 큰일 나요, 진짜 아, 바울의 죽음이 몇 년도로 보시 64년 정도로. 아, 그러면 진짜 그러네요. 그 완전히.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기 전이네요 그렇게 볼수 있죠 아직은 우리 바울과 베드로는 유다교 그~ 어~ 영역 안에 유다교 그~ 어~ 땅 안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음~ 이게 유다교 안에 한 그룹으로서의 예수 운동 그룹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뭐~ 일차 여행은 없지만 다른 여행에서는 보면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막그 핍박을 하고 돌도 던지고 뭐뭐이곤이었을 텐가요? 돌도 던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갈등이 막 확산되는 게 하나가 생겼네데 뭐냐면 이게 할례 네. 없는 성교를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를 어, 없이 예수를 이제 이야기한다 하니까 유다인들이볼 때는 할례를 요구안해 이놈들은 우리 유다교 아닌데 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 이게 그게 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네, 네. 이게 만일 이제 우리 바울이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너희도 여러분도 할례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면 갈등이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48년이니까 이미 네. 그 전에 48년 이전에. 유다인 아닌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어, 할 일을 요구하자 하는 그룹,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는 그룹이 예수운동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유다교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운동 안에서도 네분이 예, 예. 예.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바울의 일차 여행은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기 전인 거잖아요. 예, 전에 한 일, 이년 전의 이야기. 일, 이년 전. 직전 네. 이야기. 예. 그리고 실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한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아 그래서 일, 이년 전에 예. 네. 그러면은 여, 그 연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십육 년에서 칠년 정도 이게. 사십육 년에서 칠 년.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다마색 체험을 하고 십삼 년에서 십오 년 사이 일어난. 일. 음. 바울도 긴긴 시간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46년에서 7년. 네. 일,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차 48년으로 생각해요년이니까또그 네. 공의회 그 어, 앞뒤로 어, 유다교 측에서 우리 예수 동 사람을 몇명 죽인 것 같아요. 음. 한 같아요. 예, 그 할례 예. 없는 선교 때문에 이제 을 받았죠. 예, 예, 예. 그걸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유대교에서 순교를 시켰다 네. 그, 그~ 바울의 일차 여행의 경로가 아~ 이게 저도 지도 보고 항상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이게 잊어버려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짧았어요 예. 예 길지는 않았어요 예 기간도 짧고 거리도 짧고 해서 네. 그냥 일차 그냥 소박하게 시작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중에 구부로 키프로스 선교가 있었는가 예 있었던 그게... 거 같아요 발을 바나바하고 아, 아, 아, 아. 바울이 예. 결별하기 전에도 그구부로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이 있었고, 어, 몇 군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일차 선교 안에 그 일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하고 그 바울하고 갈라졌다. 해 거죠. 예, 예. 음, 키프로스 선교를 했고 키프로스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섬인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그 엄청난 고대 유적지도 있고. 예그 굽으로 키프로스는 오늘 오늘날 제주도라고 생각 움태요. 아, 그래요? 이 섬이고 여기 고유문화가 있었고 여기에 쉽게 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도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음. 아, 그 성경의 역사 외에도 여러 가지 있던 그냥 일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섬 중에 하나다라고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도 그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또 선교 여행을 더 떠났을까요 그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도 그러면 늘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아 그럼요 이 네, 그러니까 전도를 갔겠죠 유다인들은 돈 있는데 다 있어요 아왜 유다인들은 왜냐하면 나라가 없고 민족이 적으니까 유다인들은 몇 가지를 해야 살수 있어요 돈을 벌여야 살수 있고 언어를 잘해야 살수 있어요 네. 그래야 어디든 쫓겨나든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이 돈 버는 거하고 외국어를 잘해요. 생존 전략이. 음. 이때는 그래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데 그렇죠. 그래도. 예. 전인데도 이제 그 어, 로마 이전에 헬라시대의 그 왕조에게 통치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 그 터진 원인 이 중요한데요. 네. 유다인들 해외에 경제적 이유로 먹고 살라고 이민 간게 아니고 네. 대부분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음... 끌려가고 그 후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화로운 이민이 전혀 아니에요. 거의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음...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이제 돈을 벌고 외국를 벌고 자기 요새 우리 네. 한국의 잔존 일본인들이 뭐 900만이 어쩐 이런 얘기 나오듯이 네. 해외에 끌려간 그 유다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현지화 전략을 펼친 거죠. 그래도 네. 어, 그 종교로서 다 이제 어, 들키긴 했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때 호로로 끌려갔으면은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자유도 없고 가서 돈을 번다고 해봤자 뭐 자기 돈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호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름 자수성가도 할수 있었고 이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네요. 돈으로 시민권도 살수 있었죠. 아 맞다 맞다. 아, 얼마나 그, 그 당시 부정이 많았겠어요. 네네. 돈 주고 살수 있었어요. 음, 시민권도 살수 있던 시대니까. 네. 어떻게 돈을 잘 버는 기술은 있었고 그래서 시민권을 네. 사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는 있었으니까요. 네. 네, 노비가 뭐 족보 다 바꿔가지고 그럼 8,90% 족보는다 가짜라는데 네. 음. 비슷하네요. 음. 저는 윤석열 족보가 궁금해요. 어떻게 일본 쪽과 연결 안 됐을까는 하 이게 이 심정적 심정이 많은 거죠. 아, 선생님 제가 그거 지금 찾아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최 감독이랑. 아, 아 예. 바탐도 최 감독이랑 그거 찾아보고 있잖아요. 두 가지. 아, 하나는 아, 빨리 찾아야죠. 궁금해 죽겠어 음. 지금. 하나는 어, 윤석열의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재취 소위 말하는 재취인데. 일본 사람이었다. 원래 외가 쪽인 줄 알았다니 보니까 일본 그 친가 쪽이 네. 그러니까 윤기중에 아버 엄마가 일본 사람이었어 확률이 높고 네. 일본 피가 지금 윤석열에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어떻게든 일본은 도와주고 일본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일본을 좋아한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하나 파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 나왔다는데 진짜 서울대 나온 거 맞아? 하는 짓이 아무리 서울대가 똥통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무식하고 우리 국민들 일반 수준보다도 너무 떨어지잖아요. 저는 서울법대에 들어간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은 잘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검사 판사 하는 부분은 서울법대 아들 경쟁이 멍청한 것 같아요. <웃음> 그런데 아그 어, 시대에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다. 아... 그래서 윤석열도 그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이런 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이 돼. 그리고 그 사법시험을 구순화했다고 하는데 그 사법시험도 100명씩을 뽑다가 윤석열이 되더니 300명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앞에 똥차들 다 밀려 그냥 고르륵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그 야로가 있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지금 입학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적을 하는 게 충암공과 나왔다고 하는데 서울대 법대를 들어갈 정도면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나름 소문이 나잖아요 아 저는 공부 잘하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의 분위기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아, 윤석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대학 때도 마찬가지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는 이름 석자 빼면 전부 거짓말 같아요. 근데 이름도 거짓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도 대학 입학했을 때도 안 어울렸대요. 동기들이랑. 그러니까 주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특례로 입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시험쳐서 온 학생들하고 주로 못 어울렸대요. 본인이 알아서 못 어울렸던지 어쨌든지 못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무슨 뭐 나경원이랑 오빠 오빠 했더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울렸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나경원, 조윤선 자기들끼리만 놀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쇼다 저돈 쓰고 들어는가요어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좀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최감독의 증언에 의하면 누가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이요. 어, 좀 집안도 괜찮고 자기들 말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키워서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뭔가 위치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지를 그 시험 볼 때도 시험지를 그냥 갖다 보여주고 시험지 답안지 갖다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없을까? 지금은 디지, 지금은 디지털 시대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시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경원이다 누가 그런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키운 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경원이 친일 친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죽하면 나베냐고요. 나경원이 성당 단있는데 성당, 흥당, 성당이든 뭐, 교회든 뭐 예. 네. 하여튼 꼴통들 보면 되게 성당한 교회다니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김기현 장로도 있는데 그러세요. 아, 또, 또 우리 기대를 또 어긋나지 않게 또 교회다니. 네, 네. 아, 그러니까 나경은 역시 그중에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 이게 에이, 네, 벌써, 완전히 증명해낼 근데... 수는 없지만 잔존 일본인 900만 명. 150만 명이 안 돌아갔대요. 150만 명이 그러면은 자연 증가율에 따라서는 9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완전한 자료가 명확한 것은 증거는 없지만, 근데 이게 네. 최대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얘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했네요. 예. 네. 음, 자 그러면은 바울의 일차 여행 중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선교했는가? 했어요. 그니까 러 바울이 꼭 유다인 아닌 사람들만 흔간 아니고 음, 예, 예. 유다인도 선교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 편지 안에도. 그런데 음. 이제 바울이 주로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선교한 것이 많이 그 성공적이었고 알려졌기 때문에 마치 어, 이방인의 그 저기 어, 사도 이렇게 별명이 불렸지 유다인에게도 했어요. 당연히. 네네네 네,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 바울은 이 유대인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전그 예. 선교를 하고 전달했겠죠 예예 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충돌 사건이 있었다 예, 무슨, 예. 어떤 그 이야기입니까 안디옥에서 그 예를 들면 그 베드로가 이제 어~ 유다인 아닌 사람들하고 유다인이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유, 그 유다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들 구분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식사를 물러나가지고 다시 안 어울렸잖아요. 예예. 예. 바르베... 그걸 보고 바울이 한마디 했죠. 너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걸 이제 보통 충돌 사건이라고 하죠음 음, 그런 의미로. 그건 이제 바울이 말해서알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만안 했어요. 배우 예, 베드로는 잘한 거 아니니까 얘기 못했겠지. 근데 바울의 일방적인 증언이고 베드로의 반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 베드로, 우리 바울 편지 중에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네. 자기 주장은 충실히 전하는데 음. 자기하고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 음, 자연스러운 인간이네요, 지극히. 그럼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이죠. 다 자기 편에서 얘기하지 뭐. 예, 네. 웬만은.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할 때. 어 베드로가 그렇게 못된 버릇을 보여서 내가 한마디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난처한 입장이 쳐 있는가를 우리 바울이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웃음>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바울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렇게 센 사람이었나. 싸가지 없는 거죠. 뭐 세게는. <웃음> 아니 예수 수제자를 접보잡이 한 마디하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게 배 들어가면 어이 없는 거죠. 이 새끼 봐, 이거 이거 접보잡이 어디서 예수 수제자에게 한 마디 이거 봐, 위아래도 없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네. 그 대목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당시의 분위기로 아무리 뭐 바울이 자기가 뭐 예수님을 담에서 계속 만났고 어쨌다고 해도 뭐 선생님 말씀에 하면 그것도 진짜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덤볐다.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보통 성깔이 아니구나. 일단 약간... 거기서 베드로에게 우리 바울이 귓사대가안 맞은 거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약간 안무적인 아, 아나무... 입장은 둘째 치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약간 아나무인 기질이 아니면 그걸 못 하거든요. 아, 성깔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 저는 베드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 하면 베드로가 그걸 받아 주잖아요. 네. 싸다고 안 갈렸다고 안 날렸다고 아니면 이 뭔데 이런 게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하지만 베드로 진짜 훌륭했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베드로는 학식은 우리 바울보다 떨어져요 노, 그 어부 출신이니까 네. 근데 그릇이나 인품은 컸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수운동에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 네. 어, 그구 그룹 바로 야고보 그룹 예수 동생 그 우? 그구. 그러니까 우리 예수운동을 유다교 안에 그냥 그대로 놓지 않은 그 그룹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우리 바울은 그냥 유다교를 완전히 이탈하자. 음, 음, 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야고와 베드 베드로 어, 바울 그룹을 중재하는 음. 인품적으로나 그릇으로그 역할을 베드로가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그룹의 어, 각각의 장점과 단점과 한계를 그대로 봐야 된다고 싶어요. 세 그룹의 역할은 네, 아그 관점도 지금 좀 특이하네요. 저희들 생각 못했던 건데 네. 당연히 그 예수운동 안에도 그런 흐름들이 새 흐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있었어요. 새 흐름 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에서 이제 우리 야고보 그룹은 소멸됐어요. 음... 예수운동을 유다기 안에 놓치는 그룹은 소멸됐고 유다 전쟁으로 음... 이두 개가 남았잖아요. 네. 베드로 그룹과 우리 바울 그룹인데. 유다 전쟁으로 베드로 그룹도 이그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음. 유다 전쟁 이후로는 바울 그룹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고 역사의 상황상 흐름이 바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음. 전쟁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그걸 제가 이번에 올 봄에 나오는 예수운동 역사라는 책에서 그대로 밝혔어요. 예. 예수운동에 새 그룹이 있었다 신학의 새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됐다 이렇게 쓴 책이 나와요 올 봄에 음. 그 책을 한번 보시죠 예. 음, 네. 그렇다면 그 흐름들이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충돌하죠 어, 내가 옳아 니들은 틀렸어 이렇게 분명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진보 진보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중도 이게 서로 주장들이 다르니까. 예. 어, 그러면은 그 사건은 그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예루살렘 회의다. 48년에. 예,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고 안디옥 네. 공동체가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이 문제가 부닥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도 예수의 직제자들. 음. 이분들에게 좀 문의하고 의뢰하고 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쉽게 하면 이제 대표단을 파견한 거예요 아하.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뭐 예수 공동체의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고 아 뭐야 이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네. 안디옥 공동체가 자기 대표단 몇 명을 예루살렘 가서 어른들에게 예수 직제자리 한번 여쭤보고 오너라 해서 보낸 거예요 음. 이걸 우리가 이제 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음.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로도 어찌 보면 다 모여 모여하기에, 하게 다 모여 하기에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책 아예 없었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안디옥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가서 그렇지 아무래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권위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좀 한번 문의해 봐 보라 이거죠 음, 네 네. 근데 그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를 그 동안 카톨릭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말을 쓰거든요. 맞아요, 공의회라고 그랬어요. 마치 전 세계 주교들이 막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한데 전혀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공의회란 단어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카톨릭 성사제도 공의회란 말안 써요. 그냥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만남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다른 거 쓰지 않아요. 공의회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 왜냐면 안디오 공동체가 이, 이 예루살렘의 대표단 파견해서 그냥 양자 회담 말하자면 네. 두 그룹이 모인 회의인데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는 오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회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양자 회담 당시에, 당시에 그 로마나 알렉산드리아가 규모가 있었을까요? 아 있었어요. 그럼 이미 있었고 예어 이렇게 있었나 예. 아. 이미 그 사십 년대 무렵에 알렉산드리아, 로마에는 예수운동이 이미 퍼진 상태예요. 음. 근데, 거기는 안 왔잖아. 아,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를 들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네, 안 세웠어요. 이거는 엄청난 그, 그러니까, 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 막그이 예수 운동의 모든 성교를다 좌지우지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않 그렇지 않다는 증거네 이게 그 네. 바울도 후발 주자였고 네. 심지어 그 후대 환참 후대에 한 십몇 년 초박해 있다가 후대에 나왔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로마에 세워지지 네. 않았다는 게음네 그러면 그 이슈가 예루살렘의 회의의 이슈가 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는데 할례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 야 이거였잖아요. 딱 하나였어요. 근데 유다인 아닌 사람에게 예수 운동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요구해야 하냐, 아니냐. 그이 문제 하나였어요. 네. 이 문제 하나로 갔는데 결정은 두 개가 났어요. 어, 예. 네. 뭐냐면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운동에 오려면 할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이 됐어요. 하나는. 그런데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선교하기로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인에게 선교하기로 하고 영역을 나눴다는 결정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나오죠. 선교에근데이두 번째는 사실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유다인들만 예수 믿는 그, 그 공동체가 따로 모이고 유다인 아닌 사람 따로 모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시대에. 음, 음, 같은 네. 모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네.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고 미결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정쩡하게 봉합된 회의였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된그 회의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단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 바울을 그 비롯한 어,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 없이 선교하자는 게 이제 우리 어, 예수운동 그룹에서 인정이 됐고, 네. 이걸로 힘을 받은 바울 그룹이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한 거죠, 이제. 음.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 뭐가 터졌냐? 유다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그러나 유다교 그룹 안에 남아 있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예수 추종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음... 이런 이제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두 가지 화면을 보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밖에서는 이제 우리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게막 활발하게 시작했고, 네. 동시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이 음.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 추종자 그룹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완전히 두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런 배경에서 비로소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황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어떤 예. 왜 그렇게 되는지. <웃음> <웃음> 어, 그러면은. 어 예루살렘 회의는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커큰 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바울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회의였는데 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초종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회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역사로. 네. 네. 네. 이두 가지 이제 현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도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가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예, 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 쉽지, 어, 쉽지 않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어,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렇게된 어떤 무슨 계기라든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진짜 네, 있어요. 않은 같은데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주로 유다인에게 선교하는 그룹은 네. 어차피 변화가 없었어요. 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다인 남자에게 예수를 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네.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음. 유다인안아 삶의 성교는 우리가 아니고 바울 누드들이할 거니까. 예, 예.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유다인에게 바퀴받기 시작한 거예요. 난감하이 됐어요. 입장이. 난처 아, 그러니까 예수운동을 유다교 그룹 안에 그대로 놓아두려는 그룹은 갈수록 압박을 당하고 어려운 곤란한 이제 지경이 빠졌고 음. 예수운동을 유다교 밖으로 이탈하려는 독립하려는 그룹은 날개를 달은 거예요. 음, 발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손동에서 지금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두 그룹 사이 갈수록 분열이 생길 것 같다는 건 이제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 좋은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결정을 할 계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 어떤 성숙도라든지 뭐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자체에 대한 저는 공좀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그 유다교에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 할 일을 요구한 유다교보다 네. 어, 유, 우리 예수운동에 들어오려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할 일을 요구하지 않으면 선교에 좀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것 같아요. 음, 음, 그럴 수 있었겠네요. 선교적으로 예, 예. 좀그 유연하게 하자. 예, 예. 그러니까 음.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운동을 전파하는 데는 유리한 제그 작전을 결정한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대교가 존재하긴 하지만 유대교가 뭐전저전저 저, 저, 대단하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기독교에 비하면 만일 그때 그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야, 그래도 할래 받아. 라고 결정을 했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일 거꾸로 유다교가 네. 유다인 아닌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한 채로 선교한 예수운동을 본다가지고 보아 예, 예. 그러면 우리 유다교도 우리 유다교에 들어올 유다인 아닌 사람에게 그동안은 할례를 요구했는데 지금부터 그 요구하지 말자. 네. 하면 유다교가 더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서 역사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그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예. 그 하나는 예. 그거를 만약에 할례를 그래도 해야 되라고 했으면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많이 안 퍼졌죠. 예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참중 대단한 결정을 했다. 예, 그렇죠. 생각을 들었는데 잘한 결정이에요. 잘한 결정. 그만큼 유대인들이 <웃음> 음, 당시. 예수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어떤 넉넉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거야말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 결정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를 성교하지 않은 걸 바울이 최초로 개발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또? 예,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 했는데 바울이 음. 그 입장에 찬동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아, 많죠. 이름 없는 선교사들. 음, 그 또한 이름 없는 선교사들. 예, 예. 바울이 최초로 한건 아니에요. 네. 단지 이제 바울이 음. 어, 유다인이 아닌 사람에게 할례 요구하지 않고 하는 선교에 앞장섰고 뛰어들었고 근데 바울이 그게 대단히 성공이고 또 하나는 그게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죠. 음. 다른 사람은 선교를 그렇게 했는데 기록을 안 썼잖아요. 아이, 바울은 주... 글을 써야 돼, 글을. 바울은 주워 먹기 엄청 잘했네. 음. 유튜브 예, 그 머리가 좋은 분이죠. 주서먹고 먹기만... 아우리 편지를 안 썼어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러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이렇게 권위가 생기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요. 음. 글을 쓴 사람이 역사에는 남아요. 아, 우리 시대에는 글이 아니가,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 사람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여튼 남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책도 쓰시지만 이렇게 방송을 안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책 읽는 사람만 알지 방송을 안 보는 사람 그또 이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책 읽는 사람 책 보고 방송 본 사람 주로 방송 보니까 <웃음>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자료로 미래 역사의 자료로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 시대 바울이나 그 예수가 우리 시대 오셨다면 유튜브 열었을 거예요 제 생각. 그렇죠. 예. 유튜브로 대화했을 거라고. 아니 제가 볼땐 이제 예수님 유튜브로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예, 맞습니다. <웃음> 유튜브로 중계하겠죠. <웃음> 음. 아 그렇게 그러니까 할례 없는 성교를 주장한 게 바울이 최초가 아니었다. 최초는 아니에요. 예. 음. 예. 우리 네. 모든 공로를 바울에다가 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문전 처리를 확실하게 잘한 사람이었네. 그냥 꼴을 기가 막히게 났는 주서 먹는 꼴을 잘는중 그러니까요 주서 먹기에 달인이었네 바울이. 크... 네 그것도 실력이죠 뭐. 아그러요 엄청난 실력이죠. 여튼 기록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바울은 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상징 아닙니까? 예. 네.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선 지금도 유대인이 되려고될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되려면 그거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종교법을 따르는 거. 그래서 음식도 어 코셔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할랄 예. 푸드를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 모든 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큰 상징이 할례였는데 할례를 예.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없어도 돼? 이런 거? 이렇게 이해를 할례 없이 성교했다는 건 율법 없이 성교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웃사람 같은 우리 율법 있잖아요. 유다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유다인들이 볼 때는 할례를 없이한다는건 사실상 율법을 없애는 게다 똑같아요. 그렇죠.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율법을 무시하면. 근데 거죠. 우리 예수운동에서볼 때는 겨우 할례 한 개만 안한 거예요. 나머지는 <웃음> 다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게 장,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운동 그룹이 유다교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씨앗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음, 네. 운명을 가지고 있었죠. 예 네, 예.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할례 문제로 뭐. 그 할례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웃음> 예루살렘 회의에 주체가 되었지만 저는 그것도 상당히 큰 역사와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엄청난 거죠 유다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뭐 태권도가 어디 나라 거냐 김치가 어디 거냐. 예. 네. 그러면 김치도 뭐 일본 거다, 중국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사건일 텐데.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를 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 율법의 극히 일부인 할례를 우리가 어, 말하자면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다교의 주요한 사상인 이웃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걸 거의 다 받아왔다. 네네. 이 예수운동과 그리스도교는 유다교를 100% 이탈한 게 아니고 많이 연결됐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걸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할례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지면 유대인들 자체의 문화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분명히 기독교 예수운동하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로마시대에도 그렇게 수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사람들이 더 관심도 갖게 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더 신앙의 본질 신앙에서 중요한 본질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있었다 어찌 보면 그랬으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겠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사상을 가장 신경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저자예요 아, 그러니까 율법 하나는 우리가 그 유다교 형제 자매들하고 거리가 있지만 음. 나머지는 유다교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을 완성한 게 바로 예수 운동이다. 음. 이걸 강조하려고 애쓴 분이 마태복음 저자예요. 아하.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계속 율법을 완성한 사람으로 예수를 인자가 그렇죠. 계속 속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율법과 분열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 분열됐다기보다는 더 완성된 연결된 흐름이라는 걸더 이해를 해야 될것 음. 이게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형제자매다. 뭐 개신교는 하여간 카톨릭도 왼수고 유대교는 더왼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웃음> 아 근데 윤성열이왜 원수로 생각하네요? 이상해. 그러니까 가짜지. 네. 아니 무당 무당 좋다고 저렇게 날뛰는 놈을 아니 그 요즘요. 개신교 안에 목사들이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설교 때막 그런데요. 윤석열이 기독교인이다. 아니요. 성당에서 체례받다니까. 81년 정산절에. <웃음> 다, 다 서로 자기 편이래. 아니 지금, 이, 지금 이상한 목사들이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인이라고. 아니 씨 근거가 있냐고. 성경책 들고 교회 한번 가면 다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한이간 뛸 뛰래 가지고 진짜 씨, 바보들도 아니고 아니 진짜 윤석열은 세례명도 있잖아요 세례 세례받았... 받 안버러 시라는 세례명도 있어요. 81년 성탄절에 명동 성당에서 받았어요. 아 관리 좀잘좀 좀 해주시지 톨릭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 카톨릭 안에 꼴통들이 너무 많아 <웃음> 나경원이도 그렇잖아요. 박영선이 걔도 미국서 세례 받았어요 카톨릭으로. 그 아... 수박 있잖아요 박영선. 네 박영선 네. 브도 마찬가지. 하여튼 좀 이상하다면 전무성당이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개신교에 비해요. 아니 대한민국은 장로들이 다 망쳐놨는데요. 이승만, 아이고, 김영삼, 아이고 참 이명박.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카톨릭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개신교가 짱이에요. 금메달 <웃음> 그 가져가세요. <웃음> 아, 아이고, 상황인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의 수준, 바울의 수준은 너무 멀어요. 너무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좀 바울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정확한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는 바울하면 무조건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제 요거 그냥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로 그냥 다 통치고 다 밀어 다 바울을 정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최고야 예수님 다음 제일 짱이야 뭐 이, 이, 이런 바울에 대한 정의. 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금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이렇게 예, 이런 저는 저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신교도 이제 예수든 바울이든 좀 성서를 좀 본격적으로 좀잘 공부했으면 싶은 거예요. 네. 많이 성서를 이야기하는데 성서를 잘 몰라요. 양반 그렇죠.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아,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아,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성경 텍스트만 죽어라고 막아보고, 마태보고, 막아보고, 열심히 죽어라고 읽으면 뭐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걸좀 알아야, 또 바울의 이런 상황을 알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했겠구나. 바울이, 그냥 그 바나바의 조수 정도였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읽고 바울의 변화된 어떤 이것들을 보면 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정말 하,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바울을 한 2m, 3m 옆에서 카메라를 돌 계속 추적한다고 생각하고 바울 의 일생을, 네. 그러면 바울을 더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면서 바울을 거의 신성시 하고 바울 조금만 건드리면 다 나와. 네가 바울을 알아 이렇게 지금 외치는 그런 수준이니 이게 바울을 팔아먹기는 하는데 바울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건. 그게 바울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팔아먹어요. 하여튼 잘 팔아먹어. 하여튼 네. 팔아먹고 돈은 버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놈이, 무슨 뭐,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인간들도 있대요. 진짜 미쳐. 예? 박근혜 때는 안 그랬습니까? 박근혜 때를 무슨 뭐, 누굽니까? 그, 어? 그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고레스, 고레스라고 설교했던 그런 썩어빠진 이 인간도 있고. 박근혜가 고레스라고 막 그렇게 축켜 세웠어요. 저기, 누구야? 김사만이가 그랬나? 저기, 저기, 소강석이가 그랬나? 예, 네. 하여간 한국 교회 이 진짜 이거 참 어, 엉망입니다. 저는 개신교가 이렇게 성서를 모르는지 사실은 안지가 별로 안 돼. 너무 충격을 음. 받. 그래요? 네. 나는 목사님들이 성서는 박사인 줄알았면요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음. 그나마 그나마 저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웃음> 참. 아유 그러니까요. 예. 말씀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지 진짜 네, 민망한 수준이고.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잘 배워가고 하나씩 하나씩 잘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도 네.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마치시. 이제 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그. 더 탐사,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예수 이야기가 막 시작되어 있는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 우리 양희삼 목사님의 그 양희삼TV의 찍먹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을 쭉 공부해 나가고 또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는 예수를 공부 쭉 해나가는 양날개를 가는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예수와 바울을 제대로 알면 우리 삶의 기쁨이 샘솟고 우리 살아가는 그삶 어, 맛이 좀 나니까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직접 들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유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LAOT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에 super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